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주의 업데이트를 미리 보는 시간 업데이트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26일 화요일 정기 점검에 대한 내용이고요 드디어 밸런스 조정 진짜 오랜만에 하는 정 클래스 밸런스 조정에 있는 그런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자첫 번째 클래스 밸런스가 조정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이제 클래스 스킬의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블레이더와 워러드의 클래스 스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스킬 및 데빌 체스의 스킬들의 범위 효율을 맞춰나기 위한 개선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타 클래스들과 현병성 면에서 효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스킬 추가 효과들에 대한 하향 조정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번째 블레이더 기존의 영웅 클래스 스킬들의 생병력 물약 회복량 요것만 제어하도록 집중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클래스보다는 보조적인 느낌이 강해서 요걸 이제 변경하는 것 같네요 자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 클래스 스킬 기존 효과에서 추가로 자신의 생명력 물리학 효과를 100%를 증가합니다 요거를 포함한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적들의 생명력 물리학 효과 감소량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 되고요 그리고 적들의 생명력 물리학 효과 감소 효과 지속 시간이 17초에서 10초로 요거는 너프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충만한 숨결, 이 스킬의 효과는 생명의 주인 스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충만한 숨결 스킬은 검의 독주라는 스킬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이 검의 독주 스킬은 10초간 자신의 공격력이 5% 증가하며 대상에게 만의 고정 피해를 주고 공격력의 700%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충만한 숨결을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은 검의 독주의 스킬로 변경되게 됩니다. 어, 이만의 고정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엄청난 딜량 꼽는 스킬인 것 같네요 고정 피해는 방어력, 방어력 중과열 이런 거다 상관없이 무조건 데미지가 1만씩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드의 데빌 체이스 스킬들의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스킬들 범위가 다 상향 조절됐고요 그중 절명의 칼날 요게 이제 기절 효과는 첫 번째 타격에서 바로 이제 기절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인의 눈 스킬 영향을 받는 스킬 중에서 다음 스킬들의 범위가 하향 조정 됐다고 합니다 블레드의 지명강타, 관통배기, 갈라배기 이렇게 세개의 스킬들이 거인의 눈을 통해서 받는 그 스킬 범위가 하향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디션의 밸런스 조절입니다 마법 연개로 발동하는 연개 스킬들의 사거리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다음 데빌 체스터 스킬들의 범위가 또 상향 조정되고요 대상은 멸살의 심판, 응징의 가시 이렇게 두 스킬이 범위가 상향 조절됩니다 소멸의 올가미가 이펙트하고 타격 범위가 불일치하던 현상을 수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스킬들의 추가 효과가 하향 조절됩니다 추가 효과입니다 추가 효과 빛의 날개에서 마법 회복 기존의 50% 확률에서 자신의 생명력 6% 를 회복하는 이 스킬이 변경 후에는 35% 확률로 자신의 생명력 4% 를 회복하도록 바뀌게 되네요 그 다음 스킬은 마력 파동의 마법 회복입니다 기존에 자신의 체력 생명력 8%를 회복하는 이 효과가 35% 확률로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6%를 회복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건슬링어 캐릭터의 밸런스 조절입니다. 데빌 체이서 스킬들의 범위가 상향 조절되는데 어, 전체가 다 같이 상향되는 것 같고요. 스킬 4개가 다 올라가네요. 다음 스킬의 추가 효과가 하향 조정됩니다. 대상은 붉은 유성후에 활력 스킬이고요. 이 활력의 기존 효과가 자신의 생명력 8를 회복하는 건데 어 이제 변경 후에는 35% 확률로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6%를 회복합니다. 다음은 나이트 관련인데 어... 나이트는 데빌 차이서의 스킬 범위가 상향된다는 것밖에 없네요. 대상은 4개 스킬 전부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은 워로드입니다워로드의 영웅 클래스 스킬인 청분압도 여기 이제 효과가 개선되는데 기존 효과에서 추가입니다. 추가 추가로 대상 중심 5m 내에 위치한 적들에게 35% 확률로 기절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상태 이상 내성 감소량은 50%에서 25%로 너프하게 되네요 타겟을 꽂은 그 중심에서 5 m 내에 다기절거니까 광역기줄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그 다음이 영웅클래스 스킬의 무신의 총화 요건 이제 효과가 개선되는게 공격력 증가 효과 지속시간이 10초에서 20초로 증가하게 되고요 기존 효과에서 추가로 20초간 대상의 방어력을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데빌체스 스킬들에서 자신의 중심으로 원형 공격하던 형태의 스킬들이 전방보다 넓게 타격 하도록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이렇게 3개의 스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멸살 연타 요거는 이제 스킬 범위가 상향 조정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엑슬러입니다 어.. 엑슬러도 데빌체이서 스킬의 범위만 어, 상향 조정 됐네요 어 근데 4개 전부가 아니고 2개만 마의 손건리, 어파의 손길 요 2개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처아처도 데빌체이서의 스킬 범위만 상향 조정되네요 아처는 4개의 스킬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어세신입니다. 어세신은 어, 데빌체이서 스킬 들 중에서 자신에게 완전 붙어있는 대상에게 타격되지 않던 현상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이렇게 3개의 스킬들 요거는 어, 범위 조정되는게 없네요 어세신은 그 다음은 마에스트로 다음 스킬의 추가 효과가 하향 조절 된다고 합니다. 상념의 진격 여기서 추가 효과 흥분 기존의 효과는 5초간 자신의 치명타 증가율이 10% 증가했는데 변경 후에는 5초간 자신의 치명타가 3500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랜서입니다. 랜서는 다음 스킬의 추가 효과가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부서진 그림자, 요 영웅 스킬이고요. 영웅 스킬, 부서진 그림자의 상계 효과 자 기존에는 범위 피해로 공격력 5% 증가하고 상태 유발 확률이 40% 감소였습니다 변경 후에는 공격력은 똑같고요. 상태 유발 확률이 50% 감소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상향 아닌가요? 50% 증가하면은? 어라? 요거는 이게 이게 하향 조정된거야? 50%로 올라간거 아닌가요? 유발 확률이 50% 감소한다 이건 상향 아닌가? 이게 하향이야? 아 이거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부서진 그림자니까 이건 기절이 붙어있거든요 이 기절 상태 자체를 50%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 맞네요 난 이거 상대한테 디버프 거는건줄 알았네 아니네 아니네 하향 맞습니다 10% 더 기절이 안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바로 스킬교본 제작식이 추가되고요 생산에서 연금술 스킬 교본에 들어가시면은.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보니까, 전설 스킬 비법서, 뭐, 영웅 스킬 비법서, 이렇게 뭐, 생기는 것 같고요. 전설 스킬 비법서 30개와 영웅 스킬 교본 1개를 재료로 넣게 되면은, 전설 스킬 교본 선택 상자로 받을 수 있고요. 영웅 스킬 비법서 5개와 희귀 스킬 1개, 요두 개를 재료로 넣으면은, 영웅 스킬 교본 선택 상자를 받게 됩니다. 뭐 영웅 스킬 비법서 30개와 희귀 스킬 교본 1개 넣게 되면은, 영웅 추가 효과 교본을 받는다고 하네요. 어, 기존의 전설 영혼 스킬들을 어, 드랍이 아닌 제작식으로 이렇게 풀게 됩니다 과연 이 재료를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볼게요 자이 결과물인 전설 스킬 교본 선택 상자 이 선택 상자들 자 전설 스킬 모든 클래스입니다 모든 클래스 내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클래스의 전설 스킬 교본 중한 개를 선택해서 받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교본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영웅 스킬 교보 선택 상자는 이것도 똑같이 모든 클래스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획득하고요 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기속으로 받게 됩니다 자 영웅 추가 효과 교보는 본인 클래스의 그 스킬들만 나오고요 요것도 기속으로 받게 됩니다 의외로 전설 스킬이 거래 가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만큼 전설 스킬 비법서가 얻기 힘들다는 소리겠죠 자이 스킬 비법서의 획득 경로입니다 영혼 스킬 비법서는 루나트라 150만 이상 지역 황운의 땅 100만 이상 지역 그 다음에 월드 루나트라의 전 지역입니다 전설 스킬 비법서는 루나트라 250만 이상 지역 황운의 땅 200만 이상 지역 월드 루나트라 전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네요 영혼 스킬 비법서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황운의 땅 100만 이상 지역에서 어떻게 놀다 보면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킬 비법서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제작식이 추가되는데요 생산에 연금술에 들어가서 제작서 재료 변환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전설 스킬 비법서 그 다음에 영혼 스킬 비법서 어, 드랍하게 되는 이 거래 가능을 기속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작식이네요 자그 다음 추가되는 지혜의 원천 관련 제작식 요것도 이제 거래 가능을 기속으로 바꾸는 건데 어 이거 지혜의 원천이 거래 가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나요? 보통 다 기속으로 받는 거 아니었나 이거는? 아무튼 거래 가능을 전부 다 기속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주의사항에 모든 클래스의 깨어난 장비 제작 시계 거래 가능한 지혜 원천이 대체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대체 목록 누르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거래 가능도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목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거 거래 가능을 얻을 수가 있어? 나는 이거 몰랐네 다음은 월드 루나트라에서 보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는 변경되고요 자 보상의 추가 대상은 필드보스, 헬라리스, 처치기호도 1위, 2위 보상입니다. 추가되는 보상 아이템은 1위한테는 전설 스킬 비법서 한장 2위한테는 영웅 스킬 비법서 한장이 들어갑니다. 이 상자 안에는 영웅 스킬은 어, 전설 스킬 거래가능 또는 영웅 스킬 귀속자리를 받게 됩니다. 2위가 받는 영웅 스킬 비법서 상자는 영웅 스킬 비법서 거래가능 또는 희귀 스킬 교본 귀속자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구성품이 변경되는데 지혜원천 선택상자 이 구성품을 거래 가능한 지혜원천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지쟁탈전에 반환골드가 개선되고요 영지쟁탈전 입찰 또는 실패시 반환되는 골드의 우편보관일 보관일이 변경 및 반환골드를 분할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 보관할 수 있는 우편일자가 하루에서 변경 후에는 5일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2억 골드 단위로 분할하여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월드르나트라 정예몬스터의 리스폰 시간이 증가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가지 이렇게 버그 상황들 고쳐지고 자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의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정식 업데이트하고 나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 이벤트 26일 점검부터 2월 2일까지 하는 이벤트고요 별조각과 강화된 장신구 각인석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 이블린의 별빛상자는 접속 선물과 이벤트 상품인 골드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벤트인 밀리아의 별자리 성장 지원. 요것도 전강 후부터 오, 요거는 별도 안내시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실루나스와 황혼의 땅에서 더 많은 별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 일부 지역에서 눈부신 미제 운석 획득 확률이 두 배로 상향된다는 내용이고요. 자이 황혼의 땅 별조각 이벤트는 기존의 황혼의 땅 플레이를 2시간으로 증가되고 황혼의 땅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별빛이 깃든 수정 그러니까 새로운 이벤트용 아이템인거죠 이 아이템을 9레벨 이상 강화할 때 이렇게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의 영금술 이벤트 탭에서 교환이 가능하고요 9강짜리는 영웅 별짜리 선택 상자를 1개 받고 10강은 2개 11강은 전설 별조각 1개 12강은 전설 별조각 2개를 받을 수 있네요 전설은 선택이 아니니까 어, 랜덤으로 받게 되겠군요 그 다음 마지막 이벤트는 카셀의 골드 경험치 핫타임입니다 핫타임 기간은 점검 후부터 31일까지 아 오후 9시로 딱 적혀있네요 31일 오후 9시까지고요 매일 15시간씩 힐루나스 일부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업데이트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6일 업데이트 되는 전기 점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